자, 오늘은 리틀 나이트메어 2를 해 보겠습니다. 자, 가보자. 슬라이더를 움직여서 눈 모양이 미세하게 보일만큼 조정하세요. 미세하게 보일만큼이니까, 이 정도. 근데 좀 약간, 저번에 했을 때 약간 이렇게 하니까 어두워가지고 좀만 더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겠 리틀 마이, 나이트베어2는 가늘 쪽으로 데이터에 접근합니다 무지기 무지기 챕터도 있어? 와우 와우 아 근데 전 처음이기 때문에 쓰러오기를 하겠습니다. 고. 저번이랑 이어지는 건가요, 이거? 달리고 너 어. 박스 이번에 박스를 쓰고 있네 예. 2편은 저번과 다르게 육지에서 시작하나봐요 숲이네요 짬프 안될려 힘이 부족한가요? 유지하면서 WASD 오케이 갑시다 와 사운드 보소 신발이다 헥 뭐야 저거 예에 뭐야 저거 어, 이거 트랩 아니야? 오. 뭔가를 사냥하기 위한 덫 같은 게 있네요. 이것도 나뭇잎으로 봤을 때 함정이죠. 여기저기 함정이 있어, 무슨. 당해줘야 하는 건가? 와. 이거 밀고 가요. 어. 오. 아와 죽을봐야 돼 깜짝이야 울감이도 있고 자 어? 뭐야? 아 깜짝이야 아아 아, 그림자구나 너무 약간 피테스트 올라야돼 번작의 어? 무서움 때문에. 뭔 봤다면 무서워, 그냥. 아, 여기로 올라가면 되는구나. 오케이, 비밀통로. 야, 이런 세세한 것까지 있네. 울가미 타고, 짬프 자르기, 좌우반동. 여기까지 만들고, 바로 갑시다. 일단 아직까지는 튜토리얼 같은 느낌이, 네, 나 물씬 나죠. <웃음> 와, 근데 맵 진짜 이쁘다. 어떻게 내려가? 이게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죽거든요. 음. 조심해야 합니다. 야, 아, 10시간 동안 방송하면 안된냐고 중간에 자 가지고 걱정 안해도 됩니다. 에, 중간에 잤어 자 까마귀 이, 뭘 먹고 있는거야 벗같은게 또 있죠. 피해서 갑시다 걸렸다가 어디 팔려갈지도 몰라요 음, 어떻게 올라가지? 유지하면서 물건 잡기 아, 설마 <웃음> 함정을 유도하는 건가? 에잇? 오! 깜짝이야! 오. 오케이 아주 좋아요 잠뽕 곰도 다니냐 이거? 응. 계속 가. 어. 응으 으아... 으아... 으아... 해가지고 끌고 가서. 이렇게 돌려서, 아, 그냥 던질까? 이거다 먹어라. 뭐 와우! 아, 씨, 박력 있는구만. 거 봐라. 아, 던질 줄 알았는데, 그냥 패드기를 해버리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가져갈까? 아, 근데 네, 이러니까 진짜, 방, 삼각도 아니냐, 이거? 오, 뭐야? 오. 오, 나 이거 몰랐는데, 이거? 오. 오, 의도치 않은 발견? 와, 어, 잠깐만. 아니, 다덥덥 빠지라는 거 아니야, 이거? 와. 존나 위험해, 그냥. 와. 사람이 지나가는 게 맞아, 여기? 자, 앞을 따라서 몰래 가요. 어, 야, 무서워가지고 가겠나, 이거. <웃음> 좀안 되는데. 오케이. 떨어지면은 다시는 못 올라온다 이거. 와, 내 이런 거 보면 또 이쁘긴 해. 어. 사람이 사는것같은 집으로 왔구요 이함정을 설치한 사람이 사는것같죠 창술로물을 들어가요 뭐 먹고 산지 볼까요? 음, 어우 그냥 어두컴 해가지고 그냥 아 냉장고 문 닫아야죠 네. 항상 전기세를 아껴기 위해서 문을 닫아놓는 습관을 들여두도록 합시다 갈수 있나? 어 됐다 여기 막 들어와도 되는 거야? 여기? 뭐가 있는 줄 알고 오르골인데? 뭐냐 저거 어 사람인데 사람? 헬로우? 칼 같은 거 챙길 수 있나? 못뭐 챙기고요. 오케이 이걸로 부수는 거네. 맞아. 이걸 야. 시즌 전과, 전작과 다르게 이, 이 친구는 약간 진짜 상남자야 패대기 오지게 치거든? 패대기! <웃음> 살인마아 되고 뭐야 이게? 내가 나쁜 놈같잖다 이거 두방, 겁먹었는데? 난 나쁜 아이가 아니야 일로 와볼래? 가봐 일로와 일로와.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이 새끼가? <웃음> 어... 오케이. 예, 타면 뭐 있을 것 같은데. 없나? 따라갑시다. 일로와 기다려주는거 봐라 <웃음> 어, 다시 나랑 놀고싶었구나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어? 일로와 오 깜찍 깜짝... 뭐야 이거 나쁜 애가 아니라고 컴다오 일로 오라고? 아받에서 간다고? 오케이 와우 갑자기 갑자기 친해졌는데? 올라가자 이상한 뭐 가면도 있고, 이것저것 많아요. 여기도 받쳐 가지고 올라가는 거겠죠. 일로, 일로, 일로. 네, 네, 어, 이거 아닌가? 뭐딱거들수 있는게 없는거 보니까 거보니 아, 이거 아, 이거구나. 아, 가방. 이거구나. 가방을, 가방을. 아, 닌데네 아, 이거구가저이친구네저 밀어 오케요이어오케자이 밀어 가자. 열쇠다열쇠를 <웃음> 먹기 위해서 도르래를 내려서 해야겠네요. 와우, 호흡이 딱딱 맞네. <웃음> 손잡이가 어, 손잡이 갖고 올게. 기다려봐, 오씨 인형이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웃음> 인형, 인형, 오오오오오오오니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점프 아 어, 오케이 열쇠 먹고 어디 열쇠 저거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 봐라 돌아갑시다 따라와 이거 떨어지지 않게 조심 낙사하다가 <농스> <농스> 하면 또 곤란하기 때문에 <농스> 다시다 화장실까지 어, 발자국 크기가 진짜 사람만하다 너무 큰데? 수많은 공덕이 즐비하네요. 이거는 어떻게 올라가지? 나가 나가. 어... 여기로 점프? 아 까비. 이걸 밀 수가 있다고? 아, <웃음> 아 생각보다 큰 것도 밀수 있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안될 거라 생각했는데, 되네, 이게. 야. 가죽반 야, 야, 위험한데, 이거? 조용해야 돼. 쉿. 몰래 가는 건가? 작업 하고 있을 때 몰래 가. 오, 오, 오, 오. 어디로 가 우리? 막혔는데? 밀어 주기는 같이. 어? 어, 잠깐만. 아, 도망가. 아! 아! 이거 어디로 가는 걸까? 딱히 길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여기 뭐가 뚫려있긴 한데, 갈수 있나? 아, 갈 수가 있구나. 아, 오, 아, 도망가, 도망가. 야,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오마이갓! 오, 와우, 뭐야? 죽었어. 아, 에잉, 아, 피하는 거구나. 어? 아, 숨어 숨어 숨어 수마, 아! 마 수마, 수마, 수마, 수마, 수마, 수마, 수마, 수마, 수마, 수마, 수마, 와우, 와우, 숨어 숨어, 숨어. 와우. 동굴로 들어가 <웃음> 에 어디 간거야 에? 에이 음. 어? 이... 긴박한거 봐라 손잡고 도망가자 일로와 왜뭐 잡기싫어? 안잡아지는데? 오라고 하고 잡아야하네요 어. 일로와 아 됐다 바로 앞에 있는데요? 아 어디로 가나 제발 지금이니지금이니지금이니지금이니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 지어 뛰어! 지어 뛰어! 지어 지어 어! 아! 가어지가어어어지 땅굴 누가 파놓은 거야? 너무 킹하고 아, 무사히 빠져나옵니다. 괜찮아? 자, 손 잡아. 간다? 아 하하치 <웃음> 갑자기 자살 같이 기 자살하러 가아제기랄 어떻게 하냐 이거 아 이렇게 땡겨서 어디 고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너부터 가는 거야? 야! 나는 일로 와. 잡아주는 거야? 간다? 으, 와 와. 와, 진짜, 이런, 이런 거는 진짜 믿는 거 아니면 힘들거든. 오늘 처음 만났는데 바로 그냥 믿어버리네. <웃음> 갑자기 배신하고, <웃음> 어? 손안 잡아주는 것도 있는데. 너무, 너무 훈훈하고. 역시 아직 세상은 살만합니다 뭐야? 어? 맞는데? 야 일로와 일로와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어디가 어디가 야! 어 어, 깜짝이야 산독 행동하지마 어? 와미친 잠깐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와오오오오오오 잠깐 와와와야저차저야저샷앗 건도 이제 몇발 들어가는 건데 도대체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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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숨어 숨어 숨어. 어디야? 어디 간 거야? 여기 있나? 이거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아. 어? 그렇게 도망갈 때는 갑자기 뛰어오든만 근처에 있으니까 천천히 걸어가네. 빠져 나갑시다. 응? 냄새 나가지고 못 있겠다 여기. 손 잡아. 손? 잠수 해야 할것 같은데? 응? 어. 지금 지금 지금. 오, 어디 갔어? 아, 어, 씨발 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야, 걸리면 안 되는 건데, 걸린 거 같은데, 이거? 응, 응, 응, 응수부는 그맨 아씨야. 지금 걸리면 안 되나 보다. 이거? 벌리니까 게임도 되고 뭔가 이거 어 나무를 넘어뜨리는건가아 그러네 어 됐다 어어 어, 잠깐만 잠깐만 야 밀지마 밀지마 밀지마 아 밀지마 아이 새끼 미, 밀었어 이거 아니 씨 바로 되네 이번에 차이가 뭐야? 아 잠수함서 갈 수가 있네 오! 아니 봐봐 우리가 가니까 자연스럽게 가는 거 보소 그냥 이 변태 같은 것 예. 까마귀 조심 날아오를거거든 박스있는거 보니까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아오 마이갓 아아아아나봐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어차피 어, 나만 맞으면돼 개인주의야 원래 인생은 밀어 밀어 밀어 밀어 굿 샷건 챙기, 샷건 샷건 샷건 샷건 샷건 샷건 에이. 내가 방아쇠 당길게 너가 들어 아 준비 완료! 으아! 해가리! 해브드 씨. 아, <웃음> 반동 보소. 와, 역시 이게 샤건이지 역시. 세상을 구하는 거는, 다름 아닌 샷건이, 샷건 한자로. 더블베를 샷건. 정의는 존재한다. 나무 뼈때목인가 아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빠져나가자 넌 이름이 뭐니?